짠, 짠. 손 너무 귀엽다고? 나 이래 보여도 손 엄청 커. 나 아, 짱콩입니다. 괘가 아닙니다. 베이컨이 안 익어가지고, 한번더 돌렸거든? 한번더 돌렸어. 그랬더니, 어떻게 됐는지 알아? 나한테 요리하라고 하면, 어, 안 익었지. 그래가지고, 한번더 돌렸다. <웃음> 치즈가 탔어. <같아졌어. 웃음> 제나 좋아? 씨..발.. 변태 새끼.. 응에나! 애기 꾹꾸름 <웃음> 음, 응? 그 구름이는 애교는 잘 못하지만 투수더라고 많이 많이 놀고 싶은데 이렇게 긴애교글이나 나오고 놀아주기 싫은 거야? 음? 이렇게 해도 똑땅해 그래도 구름이가 애교 잘 부를테니까 귀여워 해줘야 돼? 쿵쩍쩍 쿵쩍쩍 쿵쩍쩍 나라리 난. 뭐 뭐였지? 뭐였지? 뭐였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누구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죠 감정을 시작하기 전에는요, 포기하면 편해요. 안녕, 고구이. 아, 야, 야, 야. 감정 이입을 좀 해볼까요? 감정 이입을? 아, 저기에 찌르면 난 죽는다. <웃음> <웃음> 구름아 안녕 1년 전에 나야 어 지금은 2021년 1월 24일 지금 어 지금 내가 몇 팔이냐 1472명이야 어 1년뒤에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어너 그때도 애교, 애교하고 애교 막 그러고 있는거지 어참 고생이 많다 구름아 <웃음> 1년뒤에 나야 이 편지를 아마 받을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음 지금은 내가 고구마로 니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니네 옛날 별명이 뭐가 있을지는 기억도 안나 별명의 고구마가 뭐니 진짜 그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잘하고 있지 구름아 힘든 일 있으면 옆에 주위,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꼭 말하고 지금까지 방송해주고 여기까지 와서서 고마워 야아련서서야아련서가서년 뒤에 서는 나한테 영상편지 쓰고 있는데 야 고구마 서서서서서 고구마, 고구마 고구마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거든 고구마